와, 이거, 이건 뭔 컨텐츠지? 좀 처음 접해보는 컨텐츠인데? 처음 접해보는 컨텐츠는 아닐 텐데 처음 접해보는 컨텐츠가 아닌 것을 처음 접해보는 컨텐츠인 것처럼 만들어 왔어 하피디가 <웃음> 그러니까 다시 하피디 한번 말씀드리면요 한다고? 처음 접해본 컨텐츠는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치 처음 접해보지 않은 컨텐츠를 처음 접해본 것처럼 만들어왔어요 하필이가 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거 예. 같은 네거 아닌 네거 같은 나? <웃음> 뭐라고? 방금 그거 한거 아니야 슈미더머니 아. 방금 나는 연비한테서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쇼미 1 1 나가라 어? 근데 휘민 표정이 진짜 어, 휘민씨 표정이 진짜 어, 이 사람 뭐지 어디서 온 사람이지? 약간 <웃음> 진짜 상편이야 그니까 진짜 대단하다니까 정말 쇼미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렸어 그분 진짜 대박 정말 자료 화면 많이 넣어주시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처음보지 않은 컨텐츠를 처음 본 것처럼 만들어 온 우리 하피디가 있다고요 하피디? 네네 오늘은 새로운 침대전쟁입니다 하피디님이 기획부터 만드는 것까지 혼자 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와우 음, 제 아이디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침대전쟁이랑 능력자를 합친 능력자 침대전쟁입니다 아래에서 능력이랑 먼저 돌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돌은 제가 한그 초자리천재적인 침대전쟁 그거 맞나요? 네네 아 어, 그거 아그 어, 방식을 또 차용하셨...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 능력이름 너무 좋은데? 뭐야 이거 오 뭐야 많어 돌까지 많아? 그러면은 요거 나돌 설치 들어갈게요 그냥 바로 오케이 겉 울타리 부숴주세요 아 뭐야? 어 와. 어 뭐야? 맵이 따로 있잖아. 어 뭐야? 와우. 잠만 혹시 같이 이용해도 될까요? 몇개 있는데 너? 그러니까 네, 16개라. 16. 야 16개라. 16개면 맞는데 그래 16개면은 꽤쓸 만하지 않아? 6등을 봤거든. 6등 돌 버튼밖에 없던데? 지금 가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이가 봐. <웃음> <웃음> 저기 있다. 돌 버튼 갖고 있네 저기 있다. 다니야나 우리 페트랑 같이 살기로 했어. 걔네 어디까지 가는데 사람이 안 보여? 뭐야? 야 한편아, 너 불어 몇 개였냐? 한 세트를 그냥 일자로 거의 쭉이었어. 오, ]이었어요. 아 미치겠네 얘네. 내 능력 이렇게 하면은 사기야. 어? 어? 멕트야. 이거 봐봐. 나나 나도 보여줘. 능력이 나도. 뭐가 있나 어? 보네. 나 능력 오늘 진짜 좋다. 아니 근데 나도 나쁘지 않아. 우와, 나, 근데 나 진짜 좋은데? 다들 질게 좋대. 에. 네. 한방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아, 뭔데 그러지? 야 근데 하였거든요? 나는 솔직히 람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난. 이거 람이 아, 견제자 필요해 어? 견제하신다고요? 저 능력 뭐길래 아... 저래? 어... 2 d 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투 d 는저 네모칸에서 살아야 된다... <웃음> 왜말하자 마세요?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와... 매트야! 매트야! 어? 동맹을 하려고 해도 2D는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에~~ 북한 이미 나를 위해서 지금 남겨 줬는데 이렇게? 아, 오케이 알았어 나는 오늘은 하피디가 심판이니까 재량권 맡길게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야비소리 연빈 보이지도 않아, 여기서. 됐다. 오! 음... 일단 제 능력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 그닥 좋은 능력은 아닌 것 같아. 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약간... 어, 아 이번에 조합이 안 되네? 아, 그래?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조합이 왜 조합이 왜안 될까? <웃음> <웃음> 왜안 되지, 조합이? 아, 조합 되는 사람 따로 있구나! 아니, 음. 아 진짜 따로 있어? 아이씨... 번호, 왜 이야. 아이템이 안 나와요? 제가 막았습니다. 잠깐만 그런 네. 능력이 있어 진짜 아이템이 안 나오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네 능력 이름 배수구 입니다 그럼 읽어 줘요 배수구 아, 처리장 같다 배수구 상대방 이름을 표지판에 쓰면 그 사람은 2분간 아이템을 받지 못합니다 우와 어, 근데 저거 지어낸 거 아니지 아나왜 이렇게 못 믿겠지? <웃음> 아니야 근데 한 팬이가 저거를 잊지 않고서야 저렇게 얘기할 수 없어 아 그리고 한 팬이 머리에서 배수구란 단어 나오기 어려워 <웃음> 아, 잠깐만 다들 그러니까 우리 한 팬이 말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만 <웃음> 안 되겠어 한 <웃음> 팬아 매트야 보여줘라 땡큐 제일 독하게 말한 사람 누구야? 빗소리요 연비요 오. 연비 여자친구인데 편안 들어줬어요 와! <웃음> <웃음> 빗소리? 빗소, 빗소. 빗소. <웃음> 안 되겠다. 빗소, 빗소, 빗소. 난너안 되겠다 스펠링 불러줄게 L I <웃음>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L H, L, H. 아, 이거 스펠링 돼. 다 적으면 넌 죽는 거야 시험을 어? 안 해봤 어? 와 미친 어아 역시 매트안 나밖에 없다 없단... 아우 형이 만들었어 야데수노트 역시... 죽으면 어, 어쨌든 다시 태어는 나는 거잖아 어쨌든 침대 전쟁이니까 네. 100초뒤에 에1 100초? 0 0 근데 아까는 블럭 막는 거래매. 왜 죽여?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부러져. 거짓말이 한 편이 머릿속에서 배수구란 <웃음> 단어가 나온 거지. 진짜 조합 안 되는데? <웃음> 안 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되는 사람이 단한 명인가 보다. 그래 누구야 접되는 사람? <웃음> 너잖아 씨접대사람 <웃음> 누구야 도대체? <웃음> 너잖아. 아, 형 표지판 더 뽑아. <웃음> 더 뽑아 버려. <웃음> 아, 아, 아, 표지판 조합이 되는구나. 저둘 조합 왜 이렇게 좋아? 저 알고 연합한 것도 아니잖아. 운명이랄까? 심심한데 하나 보낼까? <웃음> 비솔리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안 돼. 보시게 해줄게. 죽여줘, 죽여줘, 죽여 <웃음> 어? <웃음> 어? 그럼 왜죽여달라 그러지? 그 죽을수록 좋아? 그럼 안 <웃음> 죽여. <웃음> 죽여. <웃음> 안 죽여. <웃음> 죽이라고 이 청개구리 비소라 아. 어? 어? 오늘 한번 눈치 아야 어, 어, 내가 너한테 가 아, 좋아. 어제 진짜 죽어야 되나 본데? 그가 어, <웃음> 팀인 경고 드립니다 아하 <웃음> <하이, 웃음> 아니 가시면 안돼요 아, 권력이 너무 세데힘 <웃음> 불법입니다 네비야 아, 진짜로 네? 못 태어나? 진짜로? 어 진짜로 못 태어나 아, 시간이 네, 있어 조각? 나 한번 죽여볼래? 어 어? 뭔가 한다 쟤네 어? 떨어네떨어네어 <웃음> 어? 어? 야 아이템 복사할 수 있어. 어? 어? 어. 뭐라고? 어. 아, 잠마. 야. 뭐야? 아 진짜 상자에 있는 걸 복사해 버리는 거야? 아니, 나는 음. 상자에 있는 거 따위 복사하지 않아. 내 손에 있는 네. 모든 걸 복사하지. 진. 아니, 왜 이렇게 오피? 나는 쓰레기네. 나나 <웃음> <나> 쓰레기였네. 빗소라, <웃음> 내가 어떻게든 서포트 한다. 나 능력 한 번에 두 개씩 나오는 거거든. 내가 무조건 싹다 뽑아낼게. 그래서 너한테 그냥 다 밀어줄게. 이러면은 명림 지사가할수 있어 어어 <웃음> 어, 진짜 무한으로 즐겨버려? 진짜 그 정도야? 어, 무한으로 즐길 거야 아니 우리. 복사 능력이 진짜 그 정도로 세팅이 돼 있다고? 저기 한 팬님 네뭐 하시죠 지금? 아유 저희 집좀 이으려고요 불편하신가요? 야그 나무를 어떻게 묻혀 <웃음> 아 이거 바뀌는 거야? 아 이거 저희 안 사람이 이거 쓰면 안 된다 해서 안 조금 있다가요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결혼하셨구나. 음. 야, 그거 아끼던 건 그랬으면. 아, 알았어. 아이, 잔소리 야, 네 능력이 그건데 그랬으면 너 어떻게 너그 무능력이 있어. 밥도 즐게하고. 밥도 즐겼다고. 저기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그러시면 저 진짜 네. 뛰어 들어요, 저도. 안 되겠다. 장부 하나 써야겠다. <웃음> 저 이거 안해 보긴 했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렵다. 아, 어려워. <목소들> <목소들> 뭐야, 이거. 오, 너무 대워아다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오방금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어? 어어? 진짜야? 진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는 라미님 쪽으로 가려고. 내 네. 계단을 쓰겠다? 네. 저 위까지 이어놨네. 뭐요? 능력 뭔지 궁금하잖아. 아, 내 능력? 네. 저희 다른 의도 없어요. 저희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인정, 리얼 네. 우리. 나 진짜 잘못 건드리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어. 에이 저희 안 건드려요 아 그러면 저희 그렇게 상도도 음. 없는 녀석들 아닙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파 싸버릴 수 있어 하하하 <웃음> 정오공이나비요 <웃음> 이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 쪽으로 이어줬다가 네가다 죽이고 100초 안에 내 침대 부수면 어떡해 에이 물론 내 침대를 부수면 너 침대도 부서지겠지만 <웃음> 뭐야? 저거 아니야? 불귀신 어? 아니 반사 약간 그런 건가? 하아 <웃음> <웃음> 형아 네? 빨 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의도를 보여줘야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신뢰 음. 믿음 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었지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오나 네. 살짝 방금 놀라서 말을 잃어버렸거든. <웃음> <웃음> <웃음> 나놀라서 방금 어버버버 해버렸는데. 아 그럼 나야 좋지 이런 식이면? 예 네, 이어주지 이어주지. 야 거의 다 올라왔어. 어 연비도 좋겠다.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아, 나 지금 그거... 어... 어... 어... 어... 던져주 오. 어... 맞지, 맞지... 어... 맞지, 맞지... 아, 나 지금 그거 어 어. 아... 아... 아... 근데... 어,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이 아... 아... 아... 아...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저 침대가 아니라 사람을 때려야 돼요 아하. 거의 안타까운 사고는 어쩔 수 없죠 <웃음> 죄송 옆에 어? 주거라 아... 물맥인 거지 어. 빗솔이랑 라미랑 지금 바뀐 거야? 침대가? 예, 음. 바뀌었어요 아. 챙길 거 챙기고 네. 어? 나. 잠깐만 카이 캐슬로 가볼까? 어? 빗솔아 아니 여기 네가 올게 아니라 저기 라미끌 부숴버렸으면 아, 아, 우리... 되지 와 우리 엄청 노력했는데 아니 여기로 어... 그냥 오는 게 어딨어? 그냥 싸운 다음에 바로 라미 걸 부숴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딱 복귀하면 되지 이 사람. 조용히 해, 아층민 한패나 한패나 라미 한 번만 죽여줘, 빨리. 지금 랜만이다나나표지판이 아, 아, 아. 없어. 잠깐 기다려봐. 빨리 빨리. 잠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집가는 중 집가는 중. 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자. 서우지 말자. 미안해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웃음>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 거야? 미안하게 뭐가 <웃음>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냥 생각을 할 거야, 스톤티. 우리 싸우지 말자. 야, 너. 이러지세 이거 거야? 아, 진짜로 정말로. 어,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는 정말 난 무서워. 어? 아. 라미님을 죽이라고 그러지 니야 어? 아, 헷갈렸다. 거기 형뒤안 패니. 아니야. 팀이야. 미소를 <웃음> 다같이했어 비솔아 미안한데 우리 비속말로너 죽이기로 한 거야. <웃음> 다 계획대로야. <웃음> 와잘 가라 김비솔. 넌 살려두기 너무 강해. <웃음> 아 이렇게 됐구만. 연비님 침대 부서졌나? 어어 아, 지금 부서져 있지. 오늘 어, 좀 실례요? <웃음> 어? <웃음> 뭐 밑에 있는 것도 내가 왔는데. 어 안되겠다 다같이 죽자 야!!! 오! 나! 어디야 <웃음> 어디야 어디야 어? 근데 지가 아, 먼저 아, 아, 죽었어, 아, 죽었어.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말도 안돼 뭐야? 조져진 건 나였다 어어어 자꾸 이어? 어? 해보자는 거지 이건 뭐 진쟁이야 <웃음> 들어가서 후속 나오자 가자 <웃음> 아,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요, 철고만 이제, 들어갑니다. 아,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알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말 어? 얼마나 봐 줘야 되는 거야? 야, 에 <웃음> 어, 모르겠다. 야! 더더을쪄 아니 너 왜, 깨어, 왜? 나한테 왔냐? 왜 나한테 왔냐? 왜 나한테 왔냐? 왜 나한테 왔냐? 왜 나한테 왔냐? 어. 잖아 어, 어, 어. 야! 모르겠다. 여기 그 <웃음> 2디 꺼는 투디 꺼는 2디 꺼는 투디 꺼어디 d 는 2D 꺼는 2D 는는2 안돼! d -H -O. d 꺼는 2D 꺼는 2D 꺼는 2D 꺼 E B I 꺼는 2D 꺼 아서 내가 무슨 이거? 이 미친 게임. 아니 나 진짜 팀인 줄알았네데 아니. 야, 나 침대 잠깐만. 투디야, 너 침대 <웃음> 파괴됐냐 아니면은 있냐? 있을걸요? 파괴됐던데. 야이씨 뭐야? 야이씨 투디가 파괴돼 있었어. 아직 <웃음> 아직 못 보긴 했어. 가지고. 아치 터지면서 파는 거야. 아 같이 터지면서 어, 어, 아 어, 같이 가운데 한 편이만 것 떴구나 것아 그랬구나 아 내가 알았으면 내가 투디 죽이러 갔지 제 능력은 사실 불사조라고 침대 터졌을 때한번더 목숨 이있는 그거였어요 오 아, 아 물귀신이 아니었어 근데 나 물귀신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니까 하면서 아이디어 생기면 하나씩 추가해서 하자 재밌다 어 좋아요 좋아좋아 음, 음, 음, 네, 음, 재밌다 재밌다 이거 물귀신 재미있지 아니면 진짜 소환사도 재밌을 것 같아 소환사 음... 소환사 되면 너무 오피 아니야? 아니 <웃음> 까 그러니까 소환사에 이제 몬스터를 좀 제안해 뭐 좀비라든지 어, 크리퍼라든지 어 정해놔야지 어. 어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어쨌든 아니면 옆에 철골렘이라든지 재미가 있었다 예오잘 어, 저... 어, 어, 어, 잘 만드셨네 아하피디 네. 좋아요? 음 잘했어요 좋아요. 참 잘했어요 <웃음>